이게 많이 끊겼어가지고 지금 다시 켰는데 오 됐다 지금 다시 켰는데 응. 네 다시 켰는데요 이제 잘잘 보이시겠죠 우선은 계속해 볼게요 여기에다가 할거 이따가 꾸미면서 여러분들이 뭐 물어봐주시면 소통도 하면서 할게요. 네. 네. 아, 이쁜 미진나 사랑해. 자, 도 사랑해요. 아, 왜 오류가 났지? 자, 그래서 장미를 붙일 거예요. 장미 우선 붙일 거고. 그리고 되게 제가 꽃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꽃을 진짜 많이 사다 주셨어요. 꽃, 꽃 색종이. 짠. 막저 초등학교 때 색종이 엄청 모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세대이신가요? 아닌가모르겠죠 우선 이게 너무 예뻐갖고 만들어보겠습니다. 활동이 끝난 지어한 3주가 넘었죠. 한한달 그런 거.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붙이면 예쁠 것 같죠. 근데 흰 종이 흰색이라도잘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어요 지금 다른 멤버들은 지하에서 연습하고 있어요. 접어줍니다. 한 접고, 풀에 붙일 거예요. 뭐만드는게 네,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더 설명드리겠어요. 오늘은 곧 있을, 다음주에 있을 저의 생일에 생일파티에 저희 멤버들을 초대하려고 초대장을 만들거예요 대박이죠? 여러분도 받고싶죠? 저희가 저랑 예지 언니가 이제 거기 저희 뭐 이제 저희 이본부에서 계속 올려주시는 저희 뭐 있지 시리즈에서 뭐 리진이 있지, 예지, 있지 나왔을 때 제가 2층을 쓰고 예지 언니가 1층을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1층을 쓰고 예지 언니가 2층을 쓰고 있어요 다른 멤버들은 지하에서 연습해요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려고. 짠, 우선 이렇게 붙여줍니다. 저희 생일 초대장 컨셉을 정했어요, 방금. 이렇게 밖은 완전 심플하게, 근데 안에 열을휘영찬란하게꾸며겠습니다 완전. 되게, 되게, 되게. 많은 분들이 생일 축하한다고도 해주시고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그리고 이걸 위에다 붙여줄거 넥타이 잘 어울려. 음, 감사해요. 아 맞다. 그 얘기하다 말았죠. 아,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습니다. 예지언니가 원래 1층이었는데 예지언니가 계속 악몽을 꾼대요. 1층에서 막 악몽도 꾸고 잠도 못 잔대요. 그래가지고 막잠고치고 새벽에 깨고 막 악몽 꾸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또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학교를 안 가니까 더잘수 있는데 괜히 저 때문에 깨서 이제 제가 2층에서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 예전이가 잘 깨가지고 그래서 한번 우리 바꿔보자 라고 제가 의견을 내서 지금은 바뀌어 있습니다. 바뀐 상태예요. 제가 1층을 쓰고 있고 예전이가 2층을 쓰고 있어요. 근데 예전이가 2층에 올라가자마자 아주 꿀잠을 잤대요. 무시면 학교 재밌어? 학교 재밌어요 여러분도 학교 재밌으신가요? 이제 새학기라고 하는 3월은 지났잖아요? 이제 곧 여러분 아시죠? 벚꽃의 본말은 중간고사라는 거 <웃음> 대학생분들 이제 그건 잘 모르는데 중고등학생분들 이제 시험 공부 중이시겠어요? 퇴사하고 싶어요 화이팅 하세요 힘드시죠 류진아 <웃음> 그렇죠. 댓글에 류진아는 교수님이 너무 싫어 살려줘 대학공부 어렵죠 그럴 것 같아요 해나는 급식 네, 전 급식입니다 우선 또 이렇게 붙여줬는데 생각보다 한 장만 붙였다는게 아니에요? 글씨 써도 보이려나? 글씨 써도 보이려나? 확실히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댓글 많이 보니까 오류가 계속 된다고 하고 저도 보니까 오류가 나네요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PC로 보면 이게 오류가 안만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PC가 주변에 있다 하시면은 PC로 보세요 여러분 오류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음. 그죠 오류 났죠 마라탕 먹어봤어? 아우 마라탕 너무 맛있어요 마라탕 너무 맛있더라고요 응? 저도 PC로 보고 왔어요 맞아요? 오 PC로 보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여러분 PC로 보시면 오리를피워줄수 있습니다. 옆에 PC가 있다. 바로 지금 전원 키세요. 진짜 소원인데 앙하트 한번 해주세요. 앙하트? 아, 앙하트. 그이달에선는 출근이 앙하트알이죠 <웃음> 저는 그만큼 귀엽진 않지만 그래도 해달라고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시즈게 네, 이건가요? 여러분 소원 제가 들려드렸습니다네 PC로 갈아타신 분들이 하나둘씩 보이네요 잘하셨어요 이게 너무 생각보다 투명해가지고 한장더붙여볼게요한장더 묻혀요 어? 채팅이 되게 빨리빨리 올라간다 또다 같이 갔다 왔잖아요. 이제 그 일본 갔던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브이라이브 했었지만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끼리 자유시간도 잠깐 가졌었거든요. 진짜 너무 재밌는 일본 여행이었습니다. 멤버들이랑 같이 해외여행 가는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막 이제 호텔 막 숙소방에서만 자다가 호텔방에서 같이 다녔잖아요.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호텔방에서 같이 자니까 또더한 그룹인게 그룹인 실감이는 낫달까? 응, 그러고 되게 재밌었어요 부산 와봤어요? 네 부산 가봤어요 부산 가서 밀국수도 먹고 돼지국밥도 먹었어요 맛있던데요 제가 담백한거 좋아하거든요 도쿄가서 뭐 먹었어? 음. 제가 진짜 도쿄에서 많이 먹었는데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스크림 떡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 이렇게 한장더 묻혀봤습니다 괜찮은것 같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쓸 거예요. 응, 뭐라고 쓸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다른 면네 개를 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우선. 자, 딸기모찌. 아이스크림 먹으러 지금 당장 1분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 맛입니다 전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근데 이게 딱 하자마자 그러니까 사자마자 바로 먹으면 약간 딱딱한 감이 있는데 아무래도 얼린 거니까 근데 약간 약간 녹여서 먹으면 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어서 머리 머리 묶은 거 예뻐요? 감사해요 자꾸 제가 머리가 완전 생머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정말 귀신처럼 이렇게 앞으로 흘러내려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거 만드는 거에 딱 눈을 잘 봐야 되니까 열심히 하고 싶어서 딱 머리 묶었어요 <웃음> 흘러내려도 예뻐요? 여러분 제가 진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셨군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계속 끊겨요 여러분 PC가 안끊긴데요 PC로 가세요 그리고 이게 자꾸 끊기긴 하는데 라이브가 끝나면은 브이앱에서 다시 보기로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이가 이제 뭐 무슨 일 있으시다 그러면은 오늘 밤에 다시 보기로 저랑 다시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네. 너무 끊긴다 다시 보기로 보세요 여러분 브이앱에는 다시 보기라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계속 만들어가보겠어요 아! <웃음> 생일 초대해서 멤버들이랑 뭐 할거야? 사실 그건 아직 정확히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 생일은 다음주니까요 아직 생각할 시간이 남아갑니다 이제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겠죠 뭐랄지 여러분 생일날 멤버들이랑 저랑 뭐 했으면 좋겠어요? 생일파티 <웃음> <웃음> 어디서 할건지도 안다했어요 노래방 노래방도 재밌겠다 모지 아이스크림 아유, 일본 거예요 가져오기 힘든데 초대장 몇장 만들어요? 저는 이제 나머지 멤버들 주려고 4장 만들어요 되게 노래방도 많다 노래방 이에 한강에서 피크닉 요즘 완전 하늘 밟, 맑잖아요 여러분 어제 비오고 지금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늘 되게 맑잖아요 요즘 정말 밖에 나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랬는데 너무 날씨 좋아가지고 지금 한강 가도 좋다 삼겹살? <웃음> 삼겹살 먹으면 좋죠? 심야영화 맞아요 저 영화보는거 짱조하할줄아요아 저는 영화볼때 팝콘도 진짜 좋아하는데 나초를 보지 말아요 나초를 맨날 따뜻. 해 맞아요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요즘 그렇게 봤어? 동지를 찾았다 저 주위에 나초 안준 좋아하는 사람이 명예 없거든요 슬퍼요 학교생활은 어때요? 학교생활 정말 재밌어요 친구들도 재밌고 학교도 정말 제가 또 실무과잖아요? 학교에서도 춤을 춘답니다 재밌어요 제가 이런 혼잣말에 재능이 없거든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웃음> 첫 개인 VL 라이브라는 거에 좀 의미를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속상하네요 네 여러분 진짜 혼잣말은 예지언니가 진짜 잘해요 <웃음> 제가 예지언니가 저희 방에서 이제 그 예지있지 시리즈 할때 예지있지 아니 있지 시리즈 중에 예지있지 찍을 때 이제 언니가 방에서 막 얘기를 한게 나왔잖아요 그게 제가 밖에서 몇 분을 기다린 줄 아십니까? <웃음> <웃음> 오래 기다렸어요 <웃음> 예지언니가 진짜 혼자 카메라 들고 정말 오랫동안 얘기 잘하더라고요 취업 여러분 취업 응원합니다 화이팅하세요 항상 항상 화이팅이에요 맞아요 윤아도 혼잣말 진짜 잘해요 윤아도 혼잣말에 재능이 있습니다 저..저..제가 좀 재능이 없긴 해요. 특히 예지언니가 말이 엄청 막 많은 건 아닌데 혼잣말을 잘해요 어쨌든 그래서 약간 그..전설이 되었어요 셀프캠 45분 혼잣말 했나? <웃음> 그래서..네 음, 전설이 되었습니다 채령이랑 같은 말이에요? 아닙니다 채령이랑 같은 학교인데 채령이는 과가 달라요 저희 학교는 과별로 반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채령이는 무슨 과인지 아시나? 아시겠죠? 아시려나? 채령이는 뮤지컬과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브이라이브 하면 체령이한테 뮤지컬 노래 불러달라고 하세요. 체령이 막 연습했어요. 저희 <웃음> 학교에서 하는 것 때문에 막 연습하고 그랬어요. 어디까요? 누나도 불러주세요. 신화요 저는 실용 무용과입니다. 맞아요. 채영이 뮤지컬과 하는 거 알고 약간 충격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네. 채영이 뮤지컬과였어요. 대박이죠. 되게 잘 울리잖아요. 뮤지컬과. 잘 해요. 채영이가 막 저희끼리 있을 때막 상황극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주 메소드 연기를 보여줍니다. 저희한테. 맞아요. 유나가 저의 직속 후배입니다. 중고등학생분들 짝짝 여기 보세요 중간고사 화이팅 하세요 시험 잘 보세요 이거 보신 분들은 시험 잘 보실 거예요 집중력을 향상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웃음> 짜잔 이렇게 두 개도 만들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얘는 두꺼워 보이지? 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 맞아 이 얘기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인스타 생겼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저희 인스타를 애타게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이제 인스타로 정말 여러분하고 많이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이제 트위터에는 저희 공방, 공지나 방공 이런 거 많이 올렸었잖아요 이제 인스타에는 저희 소소한 일상 같은 거막 저희 셀카 같은 것도 계속 올리면서 많이 저희 못보셨던 모습을 많이 또 보여드릴 테니까 자주 놀러오세요 저희 인 재밌을 거예요 벌써 어제 이마가 올렸잖아요 유나가 가족여행 갔던거 인건데 너무 예쁘죠 해시태그 보고 정말 또또빵 터졌어요 저는 에리얼이 응원합니다였나? <웃음> 보고 빵 터져서 너무 웃겼어요 음, 나중에 인스타 라이브도 한번 하자 맞아. 그리고 저희 그 인스타 생긴 이유가 있잖아요 <웃음> 저희 뮤비 1억뷰 정말 인스타 처음 게시물 올리면서도 감사한다고, 감사하다고 썼었는데 정말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1억뷰 너무 감사해요 정말 꿈만 같은 일들이라서 저희는 정말 항상 놀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없었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잘 <웃음> 댓글 중에 저희 집 고양이랑 이름이 똑같은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 분이 있네요 이름이 똑 이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름이 별이래요 고양이 이름이 별이 나가니까 별이 보고 싶다. 맞아요 여러분. 앞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이거 PC로 보시면 에러가 납다 근데 모바일밖에 없으시면 안타깝지만 다시 보기로 끊기지 않는 영상을 봐주세요. <웃음> 이름을 다리 이렇게 유명해야겠다. 아니 근데 다리라는 이름 제가 지었거든요. 별이 다리들 다. 되게 저희 가족들이 그런 거에 별로 의의를 안 두거든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막 신나가지고 어 우리 고양이 이름이가 어때 하면은 막 하고 응, 그래 하면서 제가 지고 별이 다 되어져 습니다 그래도 저는 쓰야 하지 않습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뜨거워요 스타분 파짠스파랑분입니다자또 이렇게 만들어 보겠어요 진또 네, 저랑 리안이 공통점이 하나 있잖아요 웃을때 이렇게 여기 보조개가 생기는데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거 좋아해주시고 하셔서 근데 저희 둘다 아마 이 보조개를 가진 분들이 거의 다 그러실텐데 이렇게 그냥 살짝 웃으면 잘 안나와요 약간 찡그리듯이 웃어야 나와요 보조개가 유진이 밥 먹었어요? 네밥 먹었어요 여러분도 밥 드셨나요? 자네 번째 거 대원제고에 요 드디어 왔습니다 이렇게 채팅하면서 또 하니까 또 이게 좀 걸리네요 제가 원래 손이 빠른 편은 아니지만 느린 편도 아니거든요 없었어. 저는 오리고기를 좋아하거든요. 오리고기 구워 먹었어요. 이제 못 먹어요? 아, 6시에. 한번 해도 됐고 저녁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콩밥하면서 브이라이브 <불이> 보세요. 색깔 저는 보라색도 참 좋아하고 빨간색도 좋아하고 그런데 아 카키색도 정말 좋아해요 근데 저는 정말 그 파란색 네이비색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 필통도 네이비색이고 뭐 공책 사도 네이비색 있으면 무조건 네이비색 사고 그럽니다 하지만 옷은 파란색을 잘 사지 않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블랙? 네 블랙 좋아합니다 <웃음> 별질문이다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구나 자, 지금 내 졸업식이야 이 시기에 졸업식을 한 곳이 있군요 저는 한국에만 살아가지고 졸업식하면 1, 년월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졸업 체 지금 학교에요? 아니요 여기는 회사입니다 이곳은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금 여러분 만나려고 아, 만나려고 브이앱 켰어요 어떤 운동 좋아해요? 운동? 운동? 운동? 수영도 그냥 잠깐 운동으로 하고 주말에 가족끼리 가서 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수영. 맞아요. 회사에서 초대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웃음> 교복 입고 회사라니 안 어울리죠? 또지이하나 있는 초콜릿이 좋냐 젤리가 좋냐 저는 기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둘다 엄청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달아요 둘다 정말 둘다 맛있지만 너무 달아요 예전이랑 식성 잘안 맞아요. 예전이랑 진짜 거의 정반대의 식성 맞을 있습니다. 무슨 노래? 저는 되게 잔잔한 노래 좋아하는 거 같아요. 잔잔한 노래 위주로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노래를 들을 때 춤출 때 아니면은 버스 타고 학교 가거나 그럴 때 많이 들으니까 학교 갈때 이제 막 시끄러운 노래를 들어야, 기분이 풀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약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용한 노래를 많이 들어요. 자 이렇게 네 개를 했습니다. <웃음> 풀칠하고 붙였을 뿐인데 벌써 시간이 엄청 지났네요. 그죠? 이렇게 네 개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해봤는데 누구한테 보여주지? 우선는다 멘트를 한번 써볼게요 멘트 무슨 멘트를 써야 할까 유진님 저녁 추천해주세요 저녁요아 <웃음> 진짜 댓글 중에 약간 아 너무하네 식탁보 집합소라뇨 식탁보라뇨 네. <웃음> 여러분 제가 열심히 풀칠한 거 식탁보라뇨 <웃음> 너무하네 이제는 아 맞아요. 네, 이거 끝나면 또 여러분한테 멋있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딱 연습하러 가야죠. 식다고 진짜 이 가슴 깊이 남아있어요. 너무하네. 그러면 뭐라고 쓰지? 생일 파티에 초대한다는 걸 써야겠죠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음. 다시는 초대되었습니다 <웃음> 개인의 지와 상관없이 초대되었어요 저한테 써주세요 멤버들한테 써야 돼요 음, 그러면은 우선 생일이 들어가야겠죠 멘트 뭐라 쓰지? 거역할 수 없습니다 <웃음> 반드시 와야 돼 당신은 초대되었어요 휴대가 되겠습니다 음. 뭐라고 쓰지? 생일파티가 음. 몇시일까요? 신은 나중에 고민해 보겠어요? 딱 열면은 당신은 초대되었습니다. 어떤 멘트가 있어야 약간 오고 싶을까요? 여러분 아이디어를 주세요. 너네 동료가 되어라. <웃음> 아, 승낙하시겠습니까? 대답은 yes, or yes. 천잰데? 안오면 벌금, 벌금 좋은데요? 안오면 생일선물 줘요 케이크를 I d o 세요이 편지는 영국에서부터 출발해 과자 제공, 과자 제공이라고 써놓으면 i 면다 달려올 거 n t 안 i 면 벌금 좋죠. 안 오면 벌금. 아니야. 약간 아니요 근데 차라리 뭐, 수낙하시겠습니까 예, 술이 있으게 매드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쓰려면. 아, 이상하게 썼어. 자리를 잘못 썼나 봐요 이렇게 썼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다 쓰겠어요 들리고서 털릴 거예요 맞아요, 저희 트와이스 선배님들 이번에 또 팬시로 음. 컴백하시잖아요. 저희 이지 다섯 명 모두 트와이스 선배님 팬입니다. 책계 밖에 어디 살 거예요? 아직 한 일주 동안 열심히 고민해 볼 거예요, 여러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 느려요 그리는 게. <웃음> 립을 보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지언니는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생일에 무슨 음식 먹고 싶어? 어, 우선 생일하면 미역국을 먹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소고기 미역. 소금이었고 고기니하고 저 잡채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생일상에 잡채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잡채 잡채도 좋아 좀... 그리고 대망의 케이크 맛있겠다 <웃음> 네 우선 이렇게 네개다글시까지 썼어요 속지는 우선 이렇게 다 했고요 무슨 케이크 좋아해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단 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 거는 좋은데 엄청나게 단거 싫어요 해 그래서 초코 케이크가 완전 맛있긴 한데 완전 생크림 케이크나 그런 거 생크림 케이크나 고구마 케이크나 고구마 케이크 맛있겠다 20살되면 하고싶은것도 있어 와저 벌써 19살이잖아요 여러분 벌써 19살인데 제가 이제 내년이면 성인이 돼요 저랑이 채영이랑 저희 팀에 사는 성인이 4명이 됩니다 되게 이러니까 으른 같다 그죠 스무살들이 <웃음> 여달전 그렇습니다 스무살들이 여달전 이에요 그러면 스무살되면 막 그거 받아야 되잖아요 장미랑 향수랑 뭐지? 어쨌든 받아야 되잖아요 맞나? 장미랑 향수랑? 어쨌든 받아야 하잖아요 저희끼리 챙겨줄까봐요 채림이처럼 <웃음> 써줄까봐요. 생일 때 뭐하고 싶어요? 저는 생일 때 멤버들하고 멤버들하고 놀 거예요. 아마도 생일 파티를 하겠죠? 유진이 제 개인 방송 봤냐고 여쭤 물어봐 주시네. 개인 방송 봤죠.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를 받았다는 걸 한눈에 알수 있는 이렇게 심플한 초대장을 했습니다. 와, 예쁘죠? 여러분, 시타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쁘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예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멤버들한테 줄 테니 줄 거예요. 내 멤버들한테 내 멤버들은 벌써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제 생일이 다음 주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그럼 또 봐요. 안녕.